갑자기 물속에 빠지거나 큰 강물 내지 바다에 떨어지는 꿈. 그게 손해볼 일이 발생할 징조인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강가에서 다슬기 잡는 꿈. 길몽으로 결혼이나 취직이 될 꿈이다. 강가에서 손발을 씻는데 강물이 더러워 씻지 못하는 꿈. 강가에서 손발을 씻는데 강물이 더러워 씻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면 애써 일하지만 성과가 없다. 또는 직장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지 못함을 의미한다. 강물 또는 하천이 얼어 있는 꿈. 강물 또는 하천이 얼어있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금이 동결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사업이 정치된다. 강물 밑으로 굴이 뚫려 지하철과 자동차가 다니는 꿈.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사업성과가 오르게 된다. 국력이 신장되고 수출이 늘어난다. 남녀가 마음이 통해 대화에 꽃을 피운다. 강물 속에 밝은 달이 떠오르는 꿈. 한 시대의 정신문명이 탄생된다. 사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되고 밝은 내일을 약속하게 된다. 강물 속에 잠긴 사랑의 미러 소리가 은은히 들리는 꿈. 잊혀진 옛 추억이 아름답게 되살아나고 사랑하는 연인의 소식을 듣는다.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우편물을 받는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 강물 속에서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꿈. 계약이 성사되거나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강물 속에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낸 꿈. 돈과 재물이 생기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게 될진조 뜻밖의 행재를 하게 될 길몽. 강물 속을 깊이 들여다보니 용궁이 보이는 꿈 하는 일마다 솔솔 잘풀리고 소화성취한다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입신출세한다 강물 위에 떠있는 통나무를 건져내는 꿈 생산, 가공, 유통,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강물 위에 헛것이 보이는 꿈위용만 있을 뿐 헛물만 켠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말짱수포로 돌아간다 강물 속에서 황금을 건지는 꿈 재물이 생기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거나 뜻밖의 횡질를 하게 됨. 강물에 떠내려온 여인의 시체를 보는 꿈 강물에 떠내려온 여인의 시체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흥미진진한 책을 읽게 된다. 강물에 불이 붙는 꿈 어떤 기업이나 회사 등과 협력했던 일이 크게 성공하게 됨. 강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꿈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쉽게 성사되고 뜻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강물에 빠지는 꿈 강물에 빠져서 죽었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음먹은 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어려움은 해소되고 깊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그러나 강물에 휩쓸려서 소리를 지르다 끼었다면 어떤 위험이나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게 될 암시이다. 강물에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꿈 강물에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꿈을 꾸게 되면 마음에 걸리던 문제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암시한다. 오랫동안 무소식이던 사람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와서 제외한다. 강물에 차가 빠진 꿈 어떤 일이나 소원의 결과가 큰 기업체에 흡수되거나 억압받게 된다. 강물에서 낚시로 잉어를 나가 올리는 꿈.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애인을 만난다. 강물에서 몸을 씻는데 오히려 몸이 더러워진 꿈.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구속당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강물에서 손발을 씻는데 오히려 기름 같은 것이 묻어 씻기 어려운 꿈.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날 수 없다. 강물에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내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게 된다. 강물은 없고 강바닥에 물고기, 조개, 개등이 널려있는 꿈. 강물은 없고 강바닥에 물고기, 조개, 개등이 널려있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방면에서 많은 소득을 얻는다. 강물을 건너가는 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단. 배에 딴 사람이 함께 타고 있으면 이사를 하게 된다 강물을 따라 헤엄치며 흘러 내려가는 꿈 오래도록 좋은 운수가 지속되거나 즐거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 재물이 생긴다 강물의 물살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파도치듯 사나워진 꿈 강물의 물살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파도치듯 사나워진 꿈은 자기 인생에 한바탕 회오리가 일어날 조짐이다 또한 부부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과 시비를 벌이게 되고 재판이나 소송에 연루되는 관제를 당할 암시이므로신상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강물이 갈라지면서 보물이 나타나는 꿈.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한시대를 풍미할 이념을 창출하고 재물이나 학문 창작이나 발굴 등의 경사가 있음.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꿈. 자기의 주장을 여러 곳에서 반발을 하고 나선다. 강물이 더러워지는 꿈. 좋은 일이 있을 징조이다. 강물이 말라 강바닥이 갈라지는 꿈. 강물이 말라 강바닥이 갈라지는 꿈을 꾸게 되면 한마디로 흉몸이다. 재물이 나가거나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할 일이 있으므로 매사에 신중을 기한다. 강물이 맑고 깨끗이 보이는 꿈. 자신의 사상이나 사업, 작품 등이 번창하고 일이 잘 된다. 사업처나 집의 입지 조건이 좋음을 암시한다. 오래간만에 장님이 눈을 뜨게 된다. 강물이 맑은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강물이 무섭게 소리내며 출렁이는 꿈. 강은 예지 몸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 자금을 한다. 한마디로 인생의 흐름을 암시하는 강에 관한 꿈은 강을 경계로 해서 이쪽과 저쪽이 나뉘어지며 이쪽 편은 현세를 저쪽 편은 사후세계를 의미한다고 풀이한다. 따라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꿈은 죽음의 징조로 해석할 수 있다. 강물이 무섭게 소리 내며 출렁이는 꿈은 힘든 인생의 고비를 암시한다. 예를 들면 재판이나 소송에 연루되는 등의 시끄럽고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마음을 침착하게 갖고 말조심을 해. 강물이 벼약을 맞아 쩍 갈라지면서 보물이 반짝거리는 꿈. 국보급 보물을 발굴해낸다. 오래된 문안 속에 새로운 자료를 발견한다. 강물이 불에 타는 꿈. 강물이 불에 타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한일이 성공을 거두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 강물이 삽시간에 마르는 꿈. 강물이 삽시간에 마르는 꿈을 꾸게 되면 좋지 않은 꿈으로 자신이나 친지가 재산을 탕진할지도 모름으로 주의한다. 강물이 시커멓게 물결치는 꿈. 조용한 집안에 평지풍파를 겪게 된다. 한 시대의 어두움을 예고한다. 강물이 얼어버린 꿈. 여러 방면으로 사업자금이 동결되거나 정체된다. 강물이 오색 빛깔로 물들어 아름답게 보이는 꿈. 훌륭한 예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예술의 전당이나 극장에서 명화 감상을 한다. 강물이 파도 쳐서 넘쳐난 꿈. 가정생활의 바탄으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게 된다. 사업의 재정. 경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재산의 손실이 많아진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꿈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맑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현재의 생활 수준보다 나은 환경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대체로 사상이나 언론, 출판 등을 나타낸다. 강물이나 냇물이 자신을 둘러싸는 꿈 강물이나 냇물이 자신을 둘러싸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송사를 당한다. 강물이나 바다 위를 평지에서처럼 유유히 걸어가는 꿈 어떤 사회적 사업 기반 또는 외국 시장 등에서 크게 성공한다. 강물이나 바다에 빠지는 꿈 강물이나 바다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물에 빠지기만 하고 죽지 않으면 대개 정신적인 문제를 나타낸다. 즉 자신감이나 가치관 상실을 뜻한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뗏목을 놓아준 꿈 하고 있는 일이 난관에 처해 있을 때 여러 곳에서 도움을 준다. 강을 헤엄쳐 건너간 꿈 직장에서 진급을 하거나 작품을 심사기관에 출품한 사람은 입상했다는 통지를 받는다. 그물을 펼치고 서 있거나 강물에 그물을 치는 사람의 꿈 그물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거나 소유당하고 싶다는 욕망이나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소망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있다는 공포와 불안의 상징물이다. 예지몽에서는 자신을 속이려는 사람이나 돌발 사태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암시한다. 강물에 그물을 치는 사람의 꿈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사람이 이성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 깊은 강물 한가운데에서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는 꿈. 타고난 소질, 재량, 노력과 실력을 십분 발휘하여 성공하게 된다. 어려운 관물을 극복하여 용문에 이른다.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큰 상을 받는다.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자격취득, 취직, 승리 등이 있다. 깊은 강물이 쩍 갈라지면서 신비한 보물이 보이는 꿈. 한시대의 이념을 창출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학문, 창작, 발굴, 재물 등의 경사가 있다. 냇물이나 강물이 거꾸로 거슬러 흐르는 것을 보는 꿈. 부모, 선생, 사회, 국가, 종교, 학문 등 자신이 몸담고 있던 분야의 실증을 느끼게 되고 사상적으로 반발을 보이게 되어 새로운 분야로의 이전을 생각하게 된다. 다리 위에서 맑은 하천이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내려다보는 꿈. 순조로운 발전과 성취를 거두어 안정과 풍요를 획득하게 되고, 여성은 좋은 혼처가 생기고 남성은 귀인, 친구를 얻게 되는 기쁨이 생기게 된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물이 흐리고 혼탁하면 손실과 말썽이 뒤져지고,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 정체에 있을 경우는 남에게 회방이나 타격을 받는 장애를 치르게 된다. 닭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꿈 닭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꿈을 꾸게 되면 구설수나 손재수가 있으므로 특히 언행에 조심한다. 동물이 강이나 바다 하천 같은 곳에서 헤엄치는 꿈 자신의 일거리가 어떤 기관에서 잘 운영되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부활을 거느리게 된다. 주문생사를 맡고 일거리가 많아진다. 맑은 강물 속에 별이 반짝거리는 꿈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여 문명의 씨앗을 낳는다.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명예를 얻고 출세한다.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인기를 얻는다. 킹크빛 행운을 맞이한다. 맑은 강물 위를 걸어다니는 꿈 지도자가 되어 바른 길을 가게 되며 큰 대업을 성취해 입신 출세함. 맑은 강물 위에 글자가 또렷이 보이는 꿈. 새 문명의 꽃이 활짝 핀다. 새로운 학문과 진리를 깊이 연구하게 된다. 맑은 강물 위에서 큰 호박 하나를 건져내는 꿈. 태몽으로 부인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품 구입을 한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거두어 들이거나 뜻밖의 횡재를 한다. 맑은 강물에서 금덩어리가 솟아 하늘 위로 오르는 꿈. 직위와 신분이 높아지고 입신 출세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취득, 재물, 행재 등이 있다. 생산, 서비스, 수출,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맑은 강물에서 금은 보화를 건져내는 꿈. 생산업, 유통업, 수출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번다. 경제성과 소비 성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상당한 이익을 챙긴다. 어떤 고색창연한 옛궁터나 문화의 공간에서 멋있는 사람을 낳는다. 무지개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꿈. 무지개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꿈은 거래하거나 상담 중인 일이 잘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암시한다. 이상과 현실이 잘 조화된 관계를 의미한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꿈. 지위가 상승하고 친구 문이 열리며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입게 된다. 시커먼 강물이 물결치는 꿈. 집안에 풍파가 생기며 시대적 어려움을 겪게 됨. 영묘하는 강물을 보는 꿈 영묘하는 강물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기존의 질서를 고수하기보다 혁신적인 주장을 하게 된다. 연어가 바다에서 놀다가 강물을 타고 냇가로 올라오는 꿈 실제로 귀소본능과 같이 사람과 동물이 낳고 살던 고향을 찾아 새로운 문명과 씨앗을 낳는다. 기향 만남, 입학, 당선, 합격, 승진, 재물, 돈, 발전, 정보, 소식, 복귀, 윤회 등이 있다. 자기의 차가 강물에 빠져 떠내려간 꿈 대기업자 와 같은 어떤 강력한 세력에 밀려서 자신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게 될 징조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는데 친구는 강을 헤엄쳐서 건너간 꿈 친구가 당신을 멀리할 꿈이다 집 앞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꿈집 앞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걱정거리가 생길 징조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므로 스스로 잘 알아서 대처해야 함을 예지한다 차가 강물에 떠내려가 사라지는 꿈 어떤 강대 세력에 의해 사업 기반을 잃게 된다. 푸른 바다나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꿈. 장차 부귀 번창하고 재물과 명예가 크게 징대될 것이다. 하늘에서 똥물이 쏟아져 강물이 되는 꿈. 천우신조로 거지에서 부자가 되어 재벌로 껑충 뛰게 된다. 하마가 강물을 엄청나게 마시는 꿈. 영세성에서 벗어나 대기업으로 고속 발전하여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하기 맑은 강물 위로 춤을 추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극장에서 훌륭한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호숫가나 강물이 핏빛으로 물든 꿈. 호숫가나 강물이 빛빛으로 물든 꿈을 꾸게 되면 진리, 사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여 보람을 느끼게 되거나 감동을 받게 된다. 흐르는 강물의 소변을 누는 꿈. 꿈속에서 강물이나 개천 혹은 시냇물 등 흘러가는 물 위에 소변을 시원하게 보았다면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일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꿈이다. 흐르는 강물을 보는 꿈. 맑은 강물이면 생활이 나아진다. 강물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